어? 그 제모 세상을 바꿀 대화라고 했네 괜찮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아 박주민TV에서 좀 새롭게 어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박주민의 세상을 바꿀 대화라는 건데요 어,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 모셔가지고 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듣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대화들쭉 이어나갈 건데요 첫 번째 나눌 대화는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 분야에 있어서 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님 모셨거든요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웃음>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에서 지금 한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변호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서강대에서는 자본시장법, 또 금융법 연구, 뭐 회사 소송 연구, 또 이제 좀 멋있게. 거룩하기, 법과 정의. 네. 뭐,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뭐, 회사 관련된 뭐, 상법일 테고요. 그냥 네. 자본시장법이 다돈 되는 과목 아닙니까? 일종의 또. 돈 네, 맞습니다. 아닙니까? 변호사들 정, 영역 중에 네. 네. 그런 분야를 꽉 잡고 계시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 법조인 중에 브랜드아이즈라고 하는 미국 대법관까지 했던 네. 변호사인데, 그분도 원래 이런. 그 회사법이나 네. 이런 쪽을 좀 전문으로 하셨어서 돈을 엄청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때. 저는 그... 돈을 나진 못하겠고요. 정년 페이먼 이후에 좀 돈을 벌 생각입니다. 예. <웃음> 네. 그, 지난 대선 때는 저희 그 대선 캠프에서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도 네, 오셨었고, 맞습니다. 그, 계시는 가운데 이제 보험소비자 보호나 청년 기본금융체계 뭐, 대출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지난 대선 때 계속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계속 네. 추구해야 될 방향이니까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의원님이 지금 그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그 내용은 요 이렇습니다. 행정이 법치행정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또 금융도 그러면 법치금융이 되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한번 출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그 금융철학? 네.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헌법이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초해서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금융기본권 보장 네. 두 번째는 금융민주화 실현 음. 세 번째는 금융공공성 확보 음. 네. 여기 기초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청년기본금 체계 구축 음.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담보 대출 제도 개선을 네. 그 금융 철학 뭐~ 방향 거기에 기초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공약을 한 뭐~ 다섯 가지 정도 금융 공약 일 호로 발표를 했었죠 음. 네, 그거를 뭐~ 신문 보도 나갔고 그 기자들이 관심이 커서 네. 그 백브리핑도 한 30, 40분 음. 했었죠. 첫째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왜 보험소비자보호공약을 금융업 1호로 제안을 해 발표를 했느냐. 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은 보험 가입을 안한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또 하나는 실손보험, 실손보험 가입자가 작년 가을인가 기준으로 3,900만 명,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 네. 그거는 좀핫 이슈였습니다. 음. 또 과신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체결할 때그 보험회사의 중요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밝혀지면, 은즉 보험금을 탈때 밝혀지면 은 보험 계약을 해지당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어서 고지 의무 관련해 갖고 좀 훈바야 된다. 그 법률을 안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을 했고 음. 세 번째는 GA General Agency라고 하는데 독립 보험 대리점 음. 네, 그 부분에 이제 판매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보험 대리점에 일하는 뭐 보험설계사들이겠죠. 네. 네, 이분들이 불안전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네.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다 보니까 네. 보험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봐요.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험회사하고 그 독립보험대리점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지만 네.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음. 그거를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독립보험대리점 소속된 설계사들의 이제 교육도 강화해야 되겠죠. 네. 그두 번째 제가 관심을 제일 많이 가졌던 게 청년 기본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거였고요. 사실은 제가 민주당 그 대통령 선거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것도 그 청년금융, 음. 이쪽에 좀 뭔가를 해보려고 네. 이제 합류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강대의 로스쿨이 이제 시작되면서 교수의 길을 받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이뭐 금융 쪽이나 회사법을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웃음> 네, 맞습니다. 제 원래 꿈이 사장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네, 사장을 하는 거였는데 학교를 가게 된 거는 로스쿨 바람이 불어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경력 관리하러 갔었어요. 아...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삼판이 흘러가면서 네. 교육의 뜻을 두게 됐죠.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주로 학부 아이들이나 로스쿨 아이들 전부 포함해서 뭐 점심때 식사도 같이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이제 그 힘든 거 아픔, 뭐 슬픔, 뭐 고통 이런 거를 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8년경에는 삼포세대 네 맞습니다. 네, 취업 포기, 뭐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뒤로 시간이 가면서 뭐 5포, 6포, 7포 이렇게 다 이제 네. 늘어났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기본금융체계를 구축해야겠다. 음. 그 이유는 그 출처 근거가 된건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아마 맞습니다. 작년부터 인가요 시행이 될 거예요. 거기 보면 은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주거, 뭐 확충, 그 다음에 청년 창업 부분, 청년 문화복지 네. 등등에서 한 여덟 가지인가 9가지가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는 음. 첫 번째 청년 일, 일자리 창출을 금융으로 지원해 보겠다. 그두 그러니까 번째가 청년 주거 부분을 금융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보겠다. 음. 그세 그러니까 번째는 창업 부분을 역시 금융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네. 그세 가지의 좀 주점을 맞춘 겁니다. 꼭 이제 그 공약 개발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법과 정의라는 학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투론을 치열하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이 도출을 되어서 그걸 기초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일자리,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금융지원체계 구축은 음. 제일 중요하죠. 일자리가 창출돼야지 주거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음. 청년들의 특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 세제 혜택도 주고 네. 네, 그런 구체적으로 좀 작업을 했었죠. 음. 그두 번째는 이제 청년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청년 내집 마련 재형저축입니다. 음. 현재 청약저축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청약저축을 올해 부어봤자 신규 주택을 분양받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점을 좀 네. 보완해서 재산 형성 기능까지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에서는 청년 전세, 월세, 그 대출 한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현재 대, 청년 전세 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1억 원이거든요. 근데 1억 원 갖고는 택도 없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음.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지금 24개월에 40만 원이에요. 네. 4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죠. 음. 그 현실을 반영해서 50만 원, 60만 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했었고 음. 그 이외에도 주거 관련해서는 한 서너 가지 정도를 검토했었습니다. 음.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년차급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실수 실패에 너그럽지 못하다 음. 창업하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음. 실패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얘기를 나눠봤더니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창업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들을 갖다가 정부에 적극 지원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어. 일자리 창출 부분, 그 다음에 음. 주거 부분, 창업 부분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정부든, 뭐 정당이든, 국가 단체든, 뭐 지자체든 전부 좀 합심해서 응원을 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죠, 그러면은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음. 청년들이 뭐 죽어가고 있다.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그거를 학생이 얘기하던데, 네가 만든 어록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도산한창호 선생이 마, 아, 오래전에 네. 하신 말씀이다. 네. 어,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좀 길어지고 있는데, 담보 제출 제도 개선 방안.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 담보 제출 제도는 제2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죠. 음. 그건 제1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은행이 주도적으로 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음...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는 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제금융권이 이율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은행이 전세금, 월세 이런 부분을 좀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금리가 인상되고 환율도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우스 푸어가 네. 나올 위험이 커지고 있죠. 이런 예를 들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값이 한 6억인데, 네. 뭐한 6억 정도인데 대출을 4억을 했다. 대출을 4억을 했다. 근데 집값이 4억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3억이 됐는데, 3억이 됐으면은 이 대출받은 사람이 있죠. 사업 받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유한 책임 담보 제출 제도가 인정되면 그걸 끝나거든요. 네. 그러지 않으니까 어쨌든 변제를 하게 될 거고, 변제라기보다 이제 경매 넘어가겠죠. 네. 네, 그렇게 충당할 거고,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뭐 직장의 월급이든지 뭐 개인의 다른 재산이든지 뭐그걸 통해서 변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이 사람은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 정부에서 유한책임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보다는 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에. 그 동산담보대출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음. 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독일이나 유럽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동산담보대출이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너무나 발달되지 않은.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좀 길어졌는데 세 네. 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청년들을 금융이 좀 뒷받침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또는 뭐 창업을 할때 도움을 네. 한다든지 또 주거 문제를 조금 쉽게 해결한다든지 하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담보 대출제도도 조금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빚의 나락으로 좀 빠지는 걸좀 막아야 된다. 이런 네, 취지의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동산 담보 대출제도 하면 약간 뭐 부동산 없어도 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 좀 해소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음. 유한 책임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간다 그러면 금융권은 좀 많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싫어하죠. 근데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금융권 취급하는 상품 중에 유한 책임담보대출 인정하는 상품이 있어요. 어,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약가 무조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음.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개주에서 하고 있고, 네. 뭐, 그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대출을 은행이 하는 경우에 뭐이금융권이든 네. 어쨌든 은행이든 대출하는 경우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어, 채권자도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네, 그니까.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제대로 네. 근데 그게 엉성하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책임을 너주지라는 얘기지 왜 이, 상대방만 지게 하느냐 음. 그런 문고가 제일 확실합니다 네. 어, 다른 나라의 경우에 도요 네. 네. 보험 음, 소비자 보호 제도는 저도 딱 들어보니까 제가 실무에서 접했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떠오르면서 네. 어, 이거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제도들을 담보할 만한 뭐 법률안이 그 이후에 예선 때그 말씀하신 이후에 나왔다거나 뭐 없습니다. 방법, 의원님이 어, 하셔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저희가 보험소비자보호제도를 네, 한번 그걸 의원님이 하시면 은 딱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불러서 왔습니다. 아 이거 한번 챙겨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가상금리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법률을 우리 이상국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발의를 아니 의원님이 맡겠다라고 네. <웃음> 제가 조금 뭐 어드바이스를 한 거죠. 네네. 아참 그리고 그뭐 서민금융 그 서민은행이요. 서민은행인가요? 네네. 그것도 한번 한번 제가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정부도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게제 생각인 게왜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 음.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산업을 중시하는 사고는 중요하죠. 산업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아그에 수출이, 기업도 수출이 분행이 있어요. 네. 중소기업, 중소기업은행이 있어요. 법인만 중요한가요? 개인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민금융지흥원 갖고는 안 되고, 음. 아까 정책 서민은행 같은 거 있죠. 과거에 네. 국민은행 같은 거. 음. 그런 게 필요한데, 관련해서 서민금융법을 들여다봤더니, 그 자본금이, 습권 자본이 1조로 돼 있습니다. 1조. 네. 네. 산업은행은 30조로 돼 있어요. 음. 수치료은행은 15조입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30조, 15조, 1조. 오 10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특히 이제 가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도 많고. 이 부분을 다들, 어떤 분들은 폭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지만, 경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좀 나서서 어, 약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완충작용을 좀 해줄 수 있는 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뭐이 1조라는 규모는 턱이 없이 부족한 뭐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흑권자본을 네. 늘려야 되겠죠, 1조가 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확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정부든 금융기관이든 등등 그대로 두고 잡은 네. 거 확충하면 되고요. 음. 산업은행, 구출은행 거기만 할게 아니거든요. 음. 물론 중소기업은행은 지금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 한국은행도 출현해야 됩니다. 네. 정부도 출현하고 음. 산업은행, 구출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하면서 왜 음. 한국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현 안는지 이해는 못해요. 음. 한국은행은 뭐 절도에 뭐뚝 떨어진 무인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예를 들어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서민금융 진흥원일 겁니다. 음. 작년 9월 10월 정도에 10월쯤에 우리나라 인구가 5,167만 몇백 명 정도 돼요. 5,167만 네. 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2,834만 명 정도. 2,833만 명 정도, 경제활동 인구가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저신용자와 저소득자가 1,436만 명이에요. 어, 엄청 많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의 50%가 넘어요. 네. 저신용자 670몇만 명, 음. 저소득자 760몇만 명. 음. 청년층도 그렇고, 청년층은 주로 저신용자가 많죠.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취업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이제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재정지원 갖고는 안 되고 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제 물가 올라가면요. 은이사람들을 바닥에 나았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신용자, 저소득자 대출받아간 것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로 관리해야 돼요 미시적으로. 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금리가 낮아서 고신용자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받아 혜택을 누렸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은 대출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신용이 안 좋으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피해는 저 신용자, 저 소득자리 보는 거 아닙니까? 음. 그들도 국민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위기로 가면 은 음. 거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이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하죠. 그래서 자본금을 확충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네. 별도로 정책 서민은행을 설립해서 음. 가는 게 맞죠.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보호해 주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인가요?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음. 이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회수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뉘앙스의 문구가 그어 그렇죠. 있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금리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금융기관들이 회수에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 진짜. 심각, 심각한데 지금 네, 네, 뭐잘 생각들이 별로 글쎄요 자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은행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만 내고 니네 이렇게 해라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또 외환정책 등등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금정책을 집행하고 있고. 근데 뭐 신문이든 방송이든 별로 보이는 게 없어서 네. 좀 걱정이 되죠. 네. 그 말씀하신 김에 요 요부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최근에 뭐 상황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별로 보이는 게 없다. 라 네, 얘기를 보이는 갔어요. 게 없어요.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한네달 정도 돼가거든요. 네. 금융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같습니까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금융, 뭐, 별로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지금은 네.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뭐, 최근에 나왔던 게 회출발 기금. 그게 지금 보도 나왔다가. 금융기관들이 그 네. 규모를 좀 줄여, 줄이게 좀 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지금 요구를. 그래서 그래도 반발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들도 뭐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네. 좋아하는 것 같, 그게 잠깐 나왔다가 후지부지 내지는 뭐, 재정비하는 것 같고요 음. 그 청년 도약 계좌 이런 용어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 음. 같고 데 청년 도약 계좌 어차든새 출발 기금은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네. 그건 전체 정책 중에 한 꼭지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커다란 그림은 아니죠. 음. 청년도약계좌도 뭐 나오는데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 적금하고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음.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 정부 부처 이름 바꾸고 내용도 똑같은데 이름 바꾸는 것보다 그냥 있는 거를 잘 리모델링하는 네. 게좀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음.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안 보이고, 당국자가 안 보인다 그거예요 심지어, 이 금융 시장에서는, 금융 업, 업자들이 그러죠. 네. 최근에 증권회사, 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그 다음에 뭐, 상호금융기관도 해당될 것 같은데, 부동산 PF, 프레드 파이낸싱으로 좀 보도가 연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그림자금융이라고, 그 금융회사들의 이제, 재무 건전성 문제에, 직접 상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거예요. 음. 이미 작년 이미 그 건조성 문제를 들여다 봤어야 되는 거고 음. 정부가좀 신정부가 출범했으면 은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만들어놓 지도 모르죠. 음.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고 또 크게 볼 때는 통화 정책이나 외환 정책이나 뭐 금융 시장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분들이 뭐 중앙은행 총재께서는 가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의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음. 네. 그분들이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기자간담회를 해갖고 국민들도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 대책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걸좀 알려줘야 된다고 봐요. 네. 한마디로. 뭐 통화당국이든 뭐 금융당국이든 정부당국이든 돈자감이 하나도 없다. 음. 이런 얘기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같더니까 뭔가 상황은 위기 상황인데 정부의 뭐 거시적인 방향 네. 안 보이고 또 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도 제대로 안 보인다. 그런 얘기들이 뭐 사실은 금융뿐만 아니라 뭐 산업에 대해서든 뭐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나오는 철학의 문제인가 이게 참...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생각, 생각하셨던 지난 대선 때 어, 우리 금융정책으 얘기했던 부분들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특히 청년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 정부 출범 4달 정도 됐는데 큰 그림도 안 보이고, 뭐 뾰족한 구체적인 땅입니다. 안안 시장이 해드렸어요. 좀 네. 불안해 하지요. 불안해 하는 다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된 법제를 좀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 기본 금융체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혹시나 네. 법적으로 해볼 만한 게 있으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좀 하고 담보제출 제도에서 요거는 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는 조금 다른 두 가지보다는 좀 어, 어려운 느낌이 좀있니다 그렇죠, 어렵고 네. 뭐 현실적인 문제고요. 이 법과 네. 제도는 좀 구비돼 있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업계, 시장 쪽에서 활동한 업계나 네. 뭐 금융당국이 네. 잘 이렇게 조율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 규모를 좀 늘리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민주당에 서 해야 될수 있죠. 예. 그거와 더불어 서민금융안전기금도 도입하면 더 좋죠. 1, 1단계에서요. 예. 지금 위기로 갈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본금 확충하고 음. 서민금융안전기금을 예. 주면 좋은 게요. 음.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네. 기관산업안전기금을 설치했거든요. 네. 부랴부랴 막 그냥 콩복감 음. 먹듯이. 네. 기관산업안전기금. 음. 그러면 지금도 또 콩복감 먹듯이 한국인들이 음.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네. 그리고 서민금융안전기금도 해놓으면 음. 유용하게 쓰일 수 음. 있습니다. 규모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음, 좀, 좀 살펴야 될것 살펴봐야 같습니다. 되겠죠. 살펴봐야죠. 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에서도 민생에 좀 주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로 이제 뭐 을지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다시 구성이 될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요 금융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정책적이든 뭐 대안을 내고 좀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될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서민 어, 금융 지능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금 이런 네. 것들도 저희 민주당이 충분히 얘기를 해볼 만하고 해야만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는 게 임주하는? 임자예요 이게 금융의 지적 논리에서 <웃음> 맞지도 않고 그냥 네. 먼저 하는 게 민생을 네. 위해서 먼저 하시면 빨리 해야 되겠네요 되죠. 그럼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웃음> 아마 알겠습니다. 그럴 거 같아요 당장 제가 볼 너무 서민들이 힘든데 아무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네. 못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 이거 하겠다 그러면 한시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좀 어려 어려워 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웃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감사합니다.